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마랑TV 배제 1회, 맞박대회 중계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박중인이고요. 아, 중계방송의 도움말씀, 아, 울부짖는 마우화를 유명하신 매튜님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진마입니다. 울진마. 네, 저는 이제 2017년, 2018년, 북미 맞박대회 우승자 출신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개건 해설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롤래서 좋아하는 챔피언은 마오카입니다 그래서 무진이 예. 우진, 마오카예요 예. 자 그럼 선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트디바르의 네, 꽈루 이치바사 퀵브로사 별명이 팬노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팬노우네 예. 코가 굉장히 크기로 유명한 선수죠 이제 코트디부하루 사람들이 코가 크기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아하. 가장 커서 이제 그걸로 이제 유명한 현지에서 유명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왕코 꽈루 이치바사 퀵브로사 아, 나이는 23세 하고 돼 있는데 일단 액면가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맞박대에서 리치 9.5cm 어떤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긴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리치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17년 코트디베르 19세 이하 딱밤 국가대표 그리고 바로 성인대표팀으로 올라가면서 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할수 있거든요. 음... 이 정도면 코트디베르 의디디드로바를 잇는 스포츠 스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서아프리카 딱밤 대륙컵 2위. 이 서아프리카 딱밤 대회 어느 정도 권위를 좀 가졌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어... 굉장한 권위를 가졌죠. 여기서 2위다 와, 이제. 딱밤 세계 1위다라고 해도 관이 아니에요. 아하. 네, 굉장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손가락 망치가 있으니, 이게 뭐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까요? 손가락으로 이제 망치를 만들어서 저걸 타격하는 수법이죠. 아. 네. 손가락 망치, 이게 기뭣도막을수 있는 건가요? 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이마돌 선수, 나이는 33살. 그러니까 이 퀵브러 선수와 10살 차이가 납니다. 어, 네, 그렇죠. 네, 2000년도 서산시 탁밤대회에서 2위를 했어요. 네. 13살부터 탁밤대를뛴 엄청난 선수죠. 아, 유망주거든요. 네, 네, 네. 네. 2003년에는 충청남도 탁밤도대표 탁밤청소년대표 네. 카타르 아시안폼 탁밤1위 그리고 자소전 탁밤 쉽고 재밌게 때리자. 아 이거는 이 경력만 놓고 봤을 때는 탁밤계 네. 전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탁밤계 전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탁밤꿈나무재단을 설립해서 좋은일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이마돌 선수가 오늘 첫번째 첫 번째 대회 참가자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타일이 보이는 달리기가 있습니다. 딱밤 어... 대회에서 이 달리기 어떤 게좀 중요할까요? 달리기는 어... 이거는 이제 달리기를 하듯이 저걸 때린다. 이제, 습... 이제 습... 달리기를 할때 그... 속력을 이속... 이용해서 때린다고 예. 볼수 있어요. 대충 그런 의미입니다. 가속도를 이용한다. 네, 가속도를 이용한다. 네. 피에프스 선수의 손 어떻게 좀 보실까요? 어 굉장히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죠. 아... 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예. 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 또 딱밤이 강력해지나요? 사실 상관은 크게 없는데 아, 웨이트 네. 트레이닝을 이제 많이 했다걸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닐까. 아좀 자랑하는 느낌이다. 네, 아, 그렇습니다. 일단 화면만 놓고 봤을 때는 손이 굉장히 크고 두툼한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마돌 선수의 손인데 이마돌 선수의 손은 생각보다는 깔끔합니다. 오. 네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마랑배 딱밤 대회 아, 먼저 룰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총 10라운드 경기고요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하고 딱밤을 맞고 3초 동안 무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0라운드 동안 양측이한 번씩 타임아웃을 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 참거나 경고가 더 많은 쪽이 패배하게 되겠고 중간에 너무나 아프다 그러면 기권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의 승자에게는 근데 상품이 있어요 네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승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이 주어집니다 저는 제 사비로 사먹었는데 아... 네, 제가 또 리그오리엔더라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예 롤? 네그 게임에서 그것 때문에 챌린저로 찍은 것 같아요 아그 건강기능식품으로? 상TV의 제1회 맞박 대결 어,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트디바르의 꽈루이치바사퀵브라 선수가 벨트를 하나 가지고 들어왔고요. 벌써부터 약간 웃음이 얼굴에 돌고 있어요. 네, 이제 상대방을 이제 교란시키려는 전략이죠. 사실 요즘에 예, 생태계 교란종이 굉장히 좀 문제인데 얼굴계 교란종이다. 네, 얼굴계 교란종이죠. 네, 네, 교란 네. 벌써 이마도 선수가 약간 이제 벌써 웃고 있어요. 벌써 당해버렸어요. 네. 오늘 시판에는 70만 인스타그래머 김우현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마랑티비의 맞박대회 제1회 코트디부아르의 꽐루이츠바사 퀵브로사 대 한국의 이마돌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각 선수 인사해 주세요 선공 결정하겠습니다 빨루이츠바사 퀵로사 앞뒤. 자, 성공은 코인 토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백. 자, 자 여기서 백을 얘기했다.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공격이고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보통은 이제 D라고 얘기를하다 네, 백이다. 어, 벌써부터 그런 심리적인 공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심판 김우현님이 코인 토스를 하는데 동전을 못 던진다 심판이 사실 해, 해야 될 일이 크게 많지 않고 동전만 잘 던지면 되는데 이거부터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오히려 아, 김우현 심판의 코인 토스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 아쉽네요 본인이 웃기고 웃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아쉬운 상황입니다 뒷면 자 이렇게 되 뒷면이 났기 때문에 백을 아, 이야기한 그치, 이 퀵, 브로사, 퀵 브로사 선수가 성공하겠습니다. 먼저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그래. 아, 아. 퀵프로사의 첫 번째 공격은 굉장히 위력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 빨리 들어주세요. 어. 일. 예. 잘 들어갔어요. <웃음> 자 벌써 웃음을 참조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적인 아. 부분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공격. 자 이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공격. 아 역시 이마돌 선수 예의 있게 목례를 하고 그래. 첫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마를 보여주세요. 아, 자 이마가 아, 네. 우하귀에 장렬했죠자 네. 우하귀 쪽에 들어간 공격. 파. 자 킥프로 선수 지금 조금 참기 어려워하는데 하지만 잘 참아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잘 참아냈어요. 첫 번째 했어요. 라운드 공격을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어떤 선수의 공격점도 위력적이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음, 이어이 어, 턴에서는 이제 킥프로 선수가 우위를 가져왔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기 때문에 대폭를 해버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인마 여러분들. <웃음>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공격 1라운드에서는 그래도 이 분위기를 킥프로 선수가 먼저 좀 잡아갔다. 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성공은 코트디바르의꽈루이치바사 킥프로사. <퀵브로사입니다>. 잘 참아냈죠. 이번에 안 통해요. 2, 3. 자, 저 웃음이 약간 가소롭다는 웃음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가소롭죠.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파요. 아픕니다. 지금 가소은줄 알았는데 아파요. 아세요? 네. 참을 수가 참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마돌 선수 공격. 자 그리고 이마돌의 공격입니다. 네. 이마를 더 시원하게 까주세요. 이마를 약간 가리는 되네요. 장면이 계속 나와요. 네, 저런 오. 악동이래가 그러자. 있죠. 저 맞밥 대회의 악동. 문제야. 아 문제야. 네, 문제야로 유명했었죠 저런 모습이 또 저런 선수의 매력 적 하나예요. 어, 자 일단 그런 이마의 장례를 했고요. 좀 놀란 건가요? 경기를 일으키는 건가요? 자, 그리고 자해응이 나왔지, 네 해은. 아, 해은.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트디바러로 괜찮다는 뜻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리고 있으니요아코트디바러로 괜찮다. 네. 해은 퀵프로사 네. 별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3라운드 퀵프로사의 선공 들어갑니다. 어를 때려고 그러죠. 자 아, 지금 이거, 아, 예, 이거 얼굴 쪽을 가격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 악동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저런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이 많은 팬들에게 좀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팬들은 이제 본인이 제압을 해버렸죠. 아, 본, 본인이 직접 제압을 했나요? 네. 아 예. 팬들을 제압을 하는군요. 네. 어, 그렇습니다. 킥프로사 예. 경고. 자, 세 번째 공격이 들어갔는데 이마돌 선수. 별로 타격이 없는 모습이죠. 잘 참았어요. 네. 아, 확실히 매치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륜이 굉장해요. 손을 털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모습. 어, 잘 들어갔어요. 이... 똑같은 데만 깐... 계속 까고 있죠. 그렇죠. 이깐데똑 까기가 이마돌 선수의 어 특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되게 참기 힘들거든요, 저기. 그렇죠. 첫번째 이마돌 선수가 먼저 물을 마셨습니다 네. 먼저 물을 마셨다 어떻게 보면 이동네 아이들끼리 싸웠을 때 음. 먼저 울음을 보였다 이거 지는 거거든요 물을 먼저 마셨다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는 없을까요? 어 그냥 목이 말라서 마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아 좋습니다 네. 네.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캣서이 말씀대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큰 문제 네. 없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무릎을 마셨을 겁니다. 네. 네. 목이 마르니까요. 네. 4라운드 킥프로자 공격 자, 이제 4라운드 킥프로자의 아, 성공. 성공 들어갑니다. 1, 2, 3. 자 이거도 선수의 동공이 약간 흔들렸는데 그래도잘 참아냈어요. 참을만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해줘고요 어! 무릎을 꿇고 어. 일어섰습니다. 네. 예. 어! 1, 잘 들어왔어요. 너무 소리가 청량하죠 아, 깜짝 놀랐어요. 청량한 소리. 네. 제5 라운드. 자 일단은 킥포로사. 그래도 4라운까지잘 참았습니다. <웃음> 웃지 말아주세요. 공격이 김우현 심판께서 이 웃지 말아주 어? 자이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아. 새로운 공격을 준비합니다. 들로 네. 공격. 분위기를 전반 반전시키기 위한 방금 데미지가 네. 너무 컸었거든요. 아. 아하. 자신의 팔뚝을 잘하아서 네. 저렇게. 예. 우하귀를타격타하는 아. 모습이죠. 그리고 공격까지 아, 이어가는데 아, 이마돈 선수는 아, 생각보다 잘 참아냈습니다. 아, 아. 네. 다시 한번 우하귀 2 네. 3. 네. 테카이. 네. 이 테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긴가요? 테카이요 아. 테카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뭐, 뭐 뭐지? 아 제가 코트 리브아로 얘기 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마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알까? 않다. 네. 아까 해영은 괜찮다. 네. 아, 테카이는 아프지 않다. 네. 아 그렇습니다. 뭐 코트 디볼이 이는 아니시기 때문에 네. 모든 단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다그 다음 라운드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라운드... 자 이번에 6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공격. 네. 그렇죠. 이마돌 선수가 지금 약간 눈이 풀린 것 같거든요. 예. 네. 네. 빨리 때려주세요. 아자 흔들려요. 피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이마돌 선수. 지금 얼굴을 돌리는 모습이. 네, 데미지가 누적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임아웃 네. 첫 번째 타임아웃을 이마 어, 먼저 이마도 선수가 불렀습니다. 네. 많이 아파요. 이 정도 되면 데미지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마, 이제. 네, 물을 이마에 됨으로써 데미지를 경감시키려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4. 어. 4. 그냥 기분 전환이다. <웃음> 기분 전환이다. 7. 네. 네, 제가 기분 전환을한 어, 이마돌. 기분 전화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라운드 공격. 네. 1 2 3 아, 지금은 어, 어 쓰러집니다. 제가 지금, 어? 가격했다는... 지금 이마돌 선수가 쓰러졌어요. 왜 그러죠? 비디오 판독 음... 요청 부탁드립니다. 어... 비디오, 비디오 판독 요청이. 요청이... 어... 자, V R 판독을 요구했는데 볼까요? 네. 이눈서 바로 아, 위쪽에 가격이, 가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과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때린 것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네. 저런 본인이 얼굴이 사악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네. 오히려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오히려 속은 따뜻한 그런 남자일 것 같지만 사실 공격적인 약간 트리키한 선수가 맞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실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글 낼것 같은데 찌를 낼줄 알고 다시 한번 뭐달 무글 내는 이런 역의 역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이다라고 볼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만솔 선수 공격. 대한민국 프로축구에서도 비디오 판독이 없는 대회들이 있는데 음. 아, 제 1회 마랑배 맞박 대회에서는 V R 판독까지 같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 3 굉장히 음. 조금 이른 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6라운드까지. 두 선수의 경기의 어떤 흐름이 어느 선수가 좀 우세하다? 아, 어떻게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팽팽한 경기지만 일단 팽팽하다. 저는 역시 이마돌 선수에게 이제 한 표를 주지 않을까. 어, 이마돌 선수가 우세하다. 네, 이때까지 예. 이제 그 기세. 약간 때릴 때 기세 그리고 그 맞을 때그 수비력, 예. 그 표정 관리. 그렇죠. 퀵볼 선수의 이말을 때릴 때그 타격감이 엄청났거든요. 이때까지. 그렇죠. 저희가 네. 딱밤의 어떤 쾌감은 소리에 있거든요. 3년 전 유럽 대회였죠. 아하. 입으로 소리를 내다가 입딱밤이군요. 네, 입딱밤 소리를 내다가 아 실격패를 당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아하. 정수 책장에 중요한 점수,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선 이제 이마돌 선수가 우세를 가져가고 있지 않나? 예. 네제 7라운드 자 그럼 7라운드 7라운드 킥보드 선수의 차례죠 아, 벨트 아, 자 좀? 벨트 착용이 일단 논리관이 아, 아, 아닙니다 보압을 주면 이제 얼굴에 피가 쏠리잖아요 아 근데 강력한 얼굴 그 얼굴로 상대방을 웃기게 만들면서 보갑에 힘을 주면서 팔에 또 힘이 들어가는 예. 무하지에 예. 제대로 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마돌 조금 웃고 많은 이마돈 선수의 모습 역시 베테랑이에요. 자 그리고 이마돈의 공격, 오!의 박하랑 연결하고 굉장히 청량한 소리가 들렸죠. 아파합니다. 타이웃아이 공격이 좀 오사. 강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타이아웃을 어쩔 수 없이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음. 물을 뺐습니다 역시 악동. 프로 네. 네. 그리고 어린 팩 나왔어요. 자, 그럼 마지막 라운드는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간단하게 좀 예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퀵브로사 선수가 이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보고요 이마도 선수는 지금까지의 승기를 굳히는데 굳히는 그 중심을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퀵프로 네, 선수가 어떤 능력을 준비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마지막 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라운드 10라운드? 어떻게 보면 이 맞박 대회는 최종 라운드에서 일발 역전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아, 뭐 마지막 공격 박 선수가 이 심판에게 뭐가 얘기됐단 말이에요 네, 그 공격을 물어보고 있죠 어... 맞박 대회에서는 이제 굉장히 <웃음> 공격적인 오펜시브한 그런 공격으로 취급되는 공격인데 예. 심판이 허용을 했어요 아 그럼 상관이 없다 근데 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맞박 대회에서는 심판이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네. 선수 이번 선수가 지금, 지금 생명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지금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 공격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하기가 힘들 아, 거예요. 타임아웃은 더 없기 때문에 더 이제 지체할 수가 없어요. 자, 먼저 공격! 아! 자, 참나요? 참나요? 참나요? 참. 자. 그래도 이 정도면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선수야? 비교적 잘 버텼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이마루 선수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기 때문에 <웃음> 아, 반지. 빼세요네 반지 빼세요러간다고 반지 <웃음> 반지로 맞으면 간다. 아 이거거든요. 아 예. 근데 반지를 빼달라. 반지는 끼면 안 되나요? 어 반지는 이제 심판의 재량에 따라 다른데 굉장히 과거에 바이올란트 경기에서 아, 예. 네 이제 너클을 끼고 딱밤을 아, 쳤었던 경기도 있어가지고 너클이... 네 너클을 끼고 딱밤을 치는 네. 거는 이거 살인 기술인 것 같은데 예. 굉장히 그 정도로 격렬한 아, 대회였어요 지금 네. 많이 완화된 편이죠 맞박대가 현대로 오면서 그래도 좀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들어갔은것 같습니다 아, 자 이마돌의 마지막 공격 자, 깜짝 놀랐죠 데미지가 셉니다 옵니다. 아, 코를 아, 아, 때렸다고, 때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VAC, VCR 판독 요청드립니다. 코를 때렸다고. 아, 코가 튀어나와서 맞은 것으로 판독이 되었습니다. 코가 튀어나와서 맞은 것으로 판독이 되었기 때문에 이마돌 선수 경고. 어,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키프란 네. 선수는 코를 때렸다. 그런데 네. 이마돌 선수는 니네 코가 커서 맞은 거다. 이런 네. 이야기를좀한것 같습니다. 네가 내가 코를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가능성 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가 네. 가장 코가 크다는 팬노우즈 아니겠습니까? 네, 팬 노즈. 코시, 코가 엄청 큰걸로아니 코가 굉장히 큰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이그 코트리바로가 코가 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아, 코트리바로가 코가 큰 사람들이 모였는 나라군요. 네. 이것으로 10라운드 마무리 하였습니다 선수들 잠깐 대기하여 주세요 자 어쨌든 마지막 공격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저희가 공식적인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매튜 님께서 어, 승자 예측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경기가 좀 풀려갔는지 간단하게 좀 총평을 해주시죠 네, 승자 예측은 아무래도 이제 표정 관리가 엄청났던 그리고 공격이 찰쪘던 말 그대로 소리가 음, 굉장히 청량했죠 예. 아무래도 이마도 선수의 승리로끝나지 않을까 싶지만 한번 그래도 결과를 지켜보도록 결국, 하죠 마지막까지 또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네, 결과 가 나왔습니다 제1회 마랑배 맞박대회 승자는 승자과 점수와 경고 점수 합산하여 모든 점수 합산이 됐고요 승자는, 승자는? 이마돌 선수 승인 승찬, 이마돌 선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라운드별로 살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때 초반에 분명히 우세를 차지한 것은 퀵브로서였는데 우승 감점도 있었고 그러나 대다수의 라운드에서 이마돌 선수가 우세함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초반에 퀵브로서 선수가 본인의 공격성을 살려서 굉장히 오펜시브한 공격적인 전략을 땄지만, 예. 이마돌 선수가 잘 넘김으로써, 킥플러 선수가 자신의 흐름을 잃었어요. 그렇죠. 무승부가 된 최종 라운드를 제외한다면, 네. 아, 최종 스코어는 7대2로 압도적인 디펜딩 챔피언 이마돌의 승리가 아, 확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 역시 킥플러 선수가 이마돌 선수를 쫓아가려면, 아직은 좀 많은 경 어, 지금, 야, 곧바로 네. 이 네. 판정이 불복한 모습. 네. 전과가 없다. 네.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마돌 선수는 네. 약간 네. 얼른 네. 지금 자리 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마 선수? 어, 지금 지금 1 8에데 11을 보는 건가요? 자, 이러면 나중에 대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정을 하는 거였어요. 아, 인정을 하는 거군요. 네. 아, 상대방의 그렇습니다. 실력을 이제 따봉을 하면서 예. 인정을 하는 모습. 오히려 인정하는 모습. 네. 아, 그렇습니다. 순수한 면이 있는 선수예요. 예. 네. 자, 이렇게 제 1회 마랑베 맞박대회 최종승자는 이마돌 선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어,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매튜님, 마지막 평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디펜딩 챔피언 이바돈 선수와 우승을 했죠. 하지만 퀵블로라스 선수도 본인의 루콜로에서 벗어나서 음. 이제 한국이랑 큰 대회에 와서 사실상 예. 세계 대회에서 한국 대회면 이마돈 선수이마 선수 상대로 좋은 접전을 펼쳤다. 그렇게 평할 수 있겠네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했을 뿐입니다. 아, 이마돌 선수가 워낙에 좀 강력했기 때문에 네. 아, 또 다른 어떤 도전자가 나올지 저희가 한번 쭉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이 맞박 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유망주분들께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말씀에 매튜 저는 캐스터 박준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그러면 심지어 여러분들께 이 맞박 대회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어느 부위가 어떻게 맞박이 분류가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크게 타격 부위가 자상귀, 우상귀, 자화귀, 우하귀로 나누죠. 나누죠 크게 네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자화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왼손잡이 선수들이 강력한 타격을 가할 때 많이 써요 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렇죠 왜냐 눈썹 아래를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오른손잡이 선수들은 우하기를 선호합니다 음. 우하기 같은 경우도 왼손잡이의자하기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나가리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하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하는 선수들이 많이 쓰는 그런 부위고요 이제 우상비 자상기와 우상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게임을 재미없게, 대회를 재미없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누적, 누적되는 음? 타격이 있어요. 자상기. 예, 예, 예. 자상기와 우상기 같은 경우는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호흡이 납니다. 아, 그러면 호흡이 난 데를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래서 데미지를 좀 누적을 시킬 수가 있군요. 그게 바로 이 디펜딩 챔피언, 이마돌 선수가 가장 아하. 잘하는 깐데 똑딱이 전수였죠 예. 네. 이마 선수를 상대한 선수는 이제 폭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죠. 네. 거의 수술을 하러 간지, 폭을 아, 때가수술는거요 그 폭... 네, 예. 맞습니다. 네. 아, 폭때 수술하러 갔다고.